미친 건가? 인간! 넌 돌아가라! 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페이스를 늦추진 않을 테니 알아서 따라와라. 하지만 눈보라가 너무 심해. 서두르지 않으면 흔적이 다 지워지겠어. 힘든가, 인간? 잠시만 쉬어가지. 아니, 쉰다. 나도 정비가 필요해. 됐 어떻게든 어 움직일 수 있겠군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했으니까 기억나지 않아 1차 랩처 침공 때부터였으니까 모르긴 몰라도 수십 년이 지났겠지 더는 묻지 마라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런데 넌 뭐지? 왜 토커티브가 널 납치하고 있었지? 뭔가 있는 모양이군 하는 짓을 보니 평범한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긴 해. 아직 넋이 나가 있는 표정이군. 나도 놈들에 대해서는 잘 몰라. 확실한 건 놈들은 퀸의 직속이고 그놈들을 쫓다 보면 퀸에게 닿을 수 있다는 거다. 랩처의 여왕. 그걸 잡아야 인간의 시대가 다시 올 거다. <웃음> 눈보라가 더 거세지기 전에 출발하지. 모두 조심하세요 시거리가 너무 안 나오는 건 인간, 잘 따라오고 있나? 많은 지휘관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이렇게까지 모모한 녀석은 처음 보는군 처음엔 그저 퀸으로의 길을 뚫기 위해 닥치는 대로 랩처를 찾아서 부쉈다 진전이 있을 리가 없지 랩처들은 언어는 고사하고 내부 데이터도 별것 없었으니까 그러던 중 우연찮게 만나게 된 거다. 토커티브아.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방주에서 큰 빛이 솟아오른 날이었던 것 같다. 그래. 그날 방주 근처에서 만났지. 말을 하는 랩처라. 갑자기 숨통이 트인 것 같았다. 퀸에 대한 정보를 끌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교활한 놈이야. 어떻게든 빠져나갔지. 덕분에 단한 번도 길게 얘기해본 적이 없다. 이번 기회에는 가능할까 싶었지만 예상 외의 것이 튀어나왔고 배신자다. 배배자이기도 하고. <웃음> 녀석들에 대해서 긴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확실하게 말해줄 수 있는 건 그것들은 명백히 인류의 적이다 그리고 퀸으로의 열쇠이기도 하지 말이 많았군 페이스를 올리겠다 작전이 뭐야? 곧 흔적이 지워지겠군 페이스를 좀더 어이 괜찮나? 돌아가라. 아니, 지금은 돌아가려야 돌아갈 수도 없나? 적당한 곳에 버려두고 온게맞았던 건가? 멀었군. 어찌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 수가. 지상에서 오래 머물렀다고는 않아. 난 니케다. 죽어가는 인간을 버려두고 갈순 없어. 뒤집어써라. 발열 망투다. 인간에겐 좀 뜨거울 순 있겠지만 이 정도 날씨라면 미적지근한 정도겠지 그게 지금까지 날 유지하는 원동력이니까 없다 우린 잃어놓은 게 너무 없어 원하지 않는다 위로에 기반한 환영 같은 건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부정당하는 느낌일 것 같다 우린 실패해도 되었다 그렇게 길을 쓰며 하지 않아도 되었다 라는 생각이 들겠지 그러고 싶진 않아 그리고 우린 방주를 모른다 말 그대로다 우린 방주를 모른다 어떤 세계인지 어떤 환경인지 전혀 모른다 그렇게 우린 방주로 갈수 없다. 가고 싶은지조차 알수 없다. 우린 그저 죽어버린 지상을 떠돌며, 신라 같은 희망을 찾아 헤매는 순례자의 뿐일지네. 틱과 토커 티브다. 토커티브를 수복 중인 건가? 동료애가 넘치는 녀석들이군. 저격후 단숨에 몰아친다. 넌 몸을 숨겨라. 왜 모르는 건가요? 어, 어, 언제? 당신을 놓아준 것은 자비였음을 외롭게 이 세계를 떠도는 그 서글프기만 한 운명에게 보내는 동정이라는 것을 닥쳐라! 아, 그런 것이었군요 당신은 그 서글픈 운명이 지겨워지셨군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것이군요 그 운명을 끝내고 싶어서 헛소리는 집어치워라! 배신자! 그렇다면 당신의 그 운명, 제가 걷어갈게요. 자기장? 단독으로 이 정도 밀도라니! 단독으로 이 정도의 무기를... 조금 놀랐어요. 하지만...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한 모양이네요. 아쉽게도. 센서도 고장 난 건가요? 정말 가엾군요. 당신이 인류를 위해 헌신한 시간에 경의를 표하는 의미로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여드릴게요. 떤가요견딜만 하신가요? 이봐! 예, 말씀하세요. 아래쪽이 가렵군. 좀 긁어주겠어? <웃음> 그럼요. 흐흐 뭐하시는 건가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이, 네, 말씀하세요. 뒤통수 조심해. 오, 어, 응? <웃음> 뭔가요 이건? 지금 <웃음> 나. 늦어서 죄송합니다. 카운터스, 신호를 보고 집결했습니다. 지휘관님! 꼴이 엉망이잖아! 스승님... 그리고 저것들은 뭐야? 설마 필그림이랑 헬레텍이야? 세상에, 전설의 존재가 한 장소에 있다게뭔 일이래! 지휘관, 명령을... 가능하다면 말이지! 이봐, 필그림 씨! 가능하겠어? 물론이다. 그럼, 가겠습니다. 인카운터! 아치, 홀리차! <웃음> 역시 돈으로 찍어르는게 최고야! 이상하네요 성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제 우위는 정해져 있는 것인데 어째서 호각이라는 것이 성립되죠? 글쎄 우리도 잘 모르겠네 혹시 본인을 과대평가하신 것 아닐까요? 응? 음? 프로텍터가... 역시 니힐리스타도 함께 오는 편이 좋았을까요? 너? 응? 음?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을 지키니까요. 지휘관, 이쪽에도 붕대를 감아주세요. <웃음> 고마워요. 이제 하나도 안 아파요. 여기... 예... 요 여... 지휘... 관... 붕대... 고마웠어. 어?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죄송합니다만, 착각하신 것 같네요. 저는 무단이야. 퀸을 모시는. 어? 마리안? 마리안. 묘하네요. 어쩐지 굉장히 익숙한 울림이에요.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마리안. 시, 실버건 스쿼드의 어, 마리안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신이 드십니까 인근의 벙커입니다 폭발이 너무 커서 다들 흩어져 있는 걸 겨우 찾았어 그래도 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에요 <웃음> 헬레틱이 일으킨 폭발 때문에 카운터스 및 필그림이 대파 현재 인근 벙커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신은 여전히 죽어있는 상태이며 바깥에 눈보라가 심해져 가시거리가 1 m 도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갈비뼈가 파손되어 코어를 찌르고 있습니다. 이동 불가 상태입니다. 아니스는 골반이 대파되었습니다. 이동 불가 상태입니다. 네오는 척추 부분에 스테빌라이저가 파손되었습니다. 이동 불가 상태입니다. 필그림은 비교적 양호하나 한쪽 다리가 대파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동 불가 상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눈보라가 너무 거세 지형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수준이니까요. 뭐 이곳에서 천천히 죽는 거지. 무리입니다. 외부로 나가면 10분 아니 5분도 버티지 못합니다. 지휘관의 몸 상태도 생각해 주십시오. 방법이 아닙니다. 절대 가게 두지 않습니다. 지휘관을 몇 번이나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죽음으로 내몰 순 없습니다. 날 믿을 수 있나? 너희를 구하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도망가버리는 것이 목격자도 남기지 않고 편한 일이야 좋다 외골격을 빌리겠다 약속하지 꼭 구하러 오겠다 큰일인데 눈이 벙커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이대로 가면 덩크 안이 눈으로 가득 차겠네요 필그림이 떠난 지 얼마나 됐지? 세시간이 지났어 우 생각을 안 하네 뭐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필그림은 인간에게 버림받은 니케들이니까 스승님 괜찮으세요? 채원이 어, 라피 이대로 가다간... 모두 지휘관을 감싸자. 출력을 모두 바디온도로 전환하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출력을 끌어다 쓰면 우리도 얼마 못... 하... 아니야. 하자. 지휘관님이 우리보다 먼저 죽는 건 말이 안 되니까. 예. 어? 이거 생각보다 좀... 부끄럽긴 하네요. 지휘관... 이걸로 한동안은 버틸 수 있을 것, 거... 지휘관. 지휘관아, 뭐, 뭐야? 왜 이래? 체온이 너무 떨어졌어요. 지휘관아, 정신 차리십시오. 지휘관아, 이거 참 뜨거운 광경이로군. <웃음> 부끄러워요. 루드밀라, 고생했다. 이제 우리가 왔으니 안심하도록 응.